자, 오늘은요 어, 마이 프로틴에서 어, 잘나간다는 이 프로틴 맛을 볼건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식기하고재밌게까지 마을왕입니다 자 일단 제가 어디냐면요 일단 먼저 우리 정태진 선수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발표입니다. 아, 아, 네. 아, 일단 뭐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슈퍼바디짐아코정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대진 선수라고 합니다. 편하게 촬영하시고 <웃음> 저야 영광이 네. 좋 이런. 이 친구가 큰일을 안 했어? <웃음> 아, 아닙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 어, 진행할 콘텐츠 어,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는데 아, 처음 뵙지 않은 것같아요 마오 님이 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개인이 나 MIB から왔습니 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여세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요 아,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이, 어이! 어이,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요. 마이 프로틴에서 잘 나간다는 이 프로틴 맛을 볼 건데. 첫 번째는요. 초콜릿 브라운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아, 자. 조금만 그러니까 조금만 마셔야 돼. 조금만 마셔 보고. 캄페. 캄페. 예, 조금만 마셔 보시고 음악 고맛있이 식구 때, 온난화고화, 자 뭐, 스 하대 8 8아 8점! 아 역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보겠습니다. 네, 이제 쿠키 크림입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요 저는 저는 0 0 0 0 아니 유지지 유지해세요아 유지지 유지해주세요 유지 쿠킹크림의 점수는 몇 점? 핫데 어 이것도 8점아 어유 그런 게 있죠 예 오이씨 어어어 오이씨 저는 쿠킹크림 <웃음> 음. 같은 경우 여름에 조금 역할 수 있어요 저는 맛은 좋은데 아, 시기상 시기상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네츄럴 스트로베리인데 strawberry. <웃음> 스트레베리의 맛이 필요할 무시해나 짠! 7점! 아, 7점! 다잘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스트레베리 많이 안 좋아합니다 딸기 맛찾기엔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딸기 우유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 거 아시죠? 스트레베리는 저는 4점 주겠습니다 예 아, 네, 바나나는 저도 바나나. 좀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바나나를 제가 좋아해서... 아 진짜 좋아! 네, 진짜 바나나는 이럴게요 와, 아,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멋져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음, 맛있. 음, 이거는 짜져스키야지 바나나가 다음에 스키나카라가 저는,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해. 저는 이거 9점이고 마오님은 점수 몇 점입니까? 아, 10점. 어, 아, 10점. 이집 맛있. 아, 근데 그 정도로 저는 바나나를 예, 예, 저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맛있. 이거는 뭐후불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멋져 란커. 뭔가... 아토 남고리 무이달이토사파리의아이지 아, 이거는 정말 제가 먹을 때마다. Um. 오, 치즈 케이크다. 匂いは. いただきます. めっちゃチーズケー 이거는 와 에, 맛있어. 오, 맛있어요? めっちゃ 美味しい. めっちゃチ다 치즈 케이크. 이거 !めっちゃ 아, 잘 만들었네. <목소리> 아なんかこれ大女の子がダイエットしてる時とかにケーキ食べたくなるんですけどあのこれがチーズケーキ食べてる気分になるからすごい女子人気は高そうあマイマイプロテインはピロニンジェンであワイヤンちょっと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이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은そうそうそうそ으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저는 음そうですやっぱ 9점かな. 저는 진짜 어, 이례적으로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도 한 8점 드리겠습니다. 그냥 밀크티입니다. 음, 네, 밀크티가 갈수록 과일 향이랑 멀어지고 있어요. 음, 임받 음 네, 이다시마 아, 맛있긴 해도, 뭔가, 나薄은薄은 아, 밀크티 ティ지っだからこれだったら普通にミルクティー飲みたくなっちゃうから他のやつの方がいいかなって感じそんなにかもしれないビッグサンディだミルクティーティーティーマシチョンあのりのんがこうあじかじん 자 그러면 음. 지금 브라운 라이스 티 라떼고요 브라운 라이스 티 라떼 자안 했어요 아녹차 그린 티 지금 아 미숫가루 미숫가루 미숫가루 응 음. 미숫가루네 미숫가루 같은 경우에는 다 드셔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드셔봤을 텐데 언제 먹어요? 여름에 먹거든요 여름에 얼음 넣어서 근데 어, 이거 잘 만들었네 이거는 괜찮다 이거 맛도 그렇고 향도 잘 잡았는데 맛도 고가 나..나..나니까.. 아, 솔나하게 저는 솔직히 8점 줄게요 네. 음. 제 입장에서는 오. 저는 이런 좀.. 음. 어, 토종의 음. 맛을 음. 좋아합니다 레드빈은 제가 네. 가장.. 어, 아..아..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대되는 맛 중에 하나인 게 제가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 어, 어. 맛있구나. 오케이. <웃음> 네. 어. 레드비는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진짜 맛있어. 네. 네. 진짜 맛있죠? 10. 네. 아 12. 시2죠 20. 이거 저도 10점이에요. 저는 이것만큼은아 근데 이게 왜냐? 저도 좋아하지만 같이 운동하는 형님들, 뭐 설기관 형님이랑 김정환 형님들도 이거 되게 좋아요. 브라운 슈가밀크티 아리 브라운 슈가밀크티인데, 음. 아, 이건 진짜 호불호가 많이 나니고 어, これもおいしい。こ맛なんかなんか前半さ、ちょっとさ、なんか味薄いかったけど、なんか後半全部味濃いね。 아, 어? 어? 그거 보셨냐고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어 게임 어, 머 이카 게임. 아, 저이 게임. 아, 이 게임 아, 아, 거기에 응, 응, 응. 이렇게 막 이렇게 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아, 아, 아, 야, 아. 그 맛이 이 맛이에요. 브라시가. 맛있이 그래. 그래 와. 에뭐 9점. 아, 아, <웃음> <웃음> 오이씨이, 고레. 5점? 음. 아 그죠? 저는 5점 줄 거예요. 왜? 네, 5점. 왜냐면 맛 맛있는 걸로 드시면 충분해요. 달아요. 엄청 달아요. 스위트한데. 아. 운동한 사람들이 이 스위트한 거 먹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맛은 잘 잡았으나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 먹기에는 좀 그렇다 여기는 이제 일반인분들, 여성분들은 일반인분들의 맛이고 저는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임팩트웨이 맛은 봤고요 임팩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유 맛이 많이 나요, 우유 맛 근데 이제, 먹어, 이제 마실 클리어웨이는 우유 맛보다는 되게 상큼한 맛이 나요 여성분들을 거의 타겟팅을할 정도로 맛있게 잘 하셨고요 어, 아, 맛있어. 네, 이거 뭐? 에, 좋아요, 내가. 코. 에, 뭔가 프로테인 이って 言ったらなんすごい 맛이 강한 이미지 だ けど, こんな 쌉빠리 한 프로테인 あるんです ね. 8점 발... 8. 점 8점. 맛있어. 네, 저는 이거 9점 주겠습니다. 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걸쭉하게 먹으면 좀 역해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야, 이건 큰났네 야 이거는 뭐? Neurolog자. 우와 노라 도로 노라자 우와 음> 오! 야 이거는 우와 이거는... 비주얼이 아 아닌데 우마!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우마이다 맛있다 맛있다 아 우마이 음마이 그래서 제가 한번입 드릴게요 맛있어! 응자 음. 여기 응? 어? 어? 어? <웃음> 식사 대용으로 나오면 좋은 거 같아요 맛은 네, 맛은 나쁘지 않아요 어, 맛은 확실히 아이스레떼 맛이 나고 그런데 음. 아 근데 저는 이 비주얼이 이게 운동할 때 그러니까 아, 식사 대용으로 여성들한테 식사 대용으로먹기 괜찮은 거 같은데 운동후에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너무 걸쭉하고. 근데 야, 맛은 괜찮아. 음, 맛은 괜찮아. 오, 혹시 맛은 괜찮아요? 잘 잡았어요. 진짜. 아 진짜요? <웃음> 진짜요. 오마이. 음아이요. 아 저는 맛은 잘 잡았는데. 진짜. 운동하는 그 컨셉을 봤을 때는 아 아까우니 아쉬우니까 저는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원 님과의 리뷰는 끝났고요. MAS 084. 중한 손님이신 마원님과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로바, 로바. 아니 뭐 한국에 오신 연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 아, 한국에 오 이유가 아, MIB 산데, あの, 엣지나 작품을 촬영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또팬 미팅.